반갑습니다. 삼성라인즈 응원단장 김상원입니다. 스프링캠프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지금쯤이면 아마도 우리 선수들이 한국의 맛을 조금 더 그리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특별 이벤트로 뭔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의 기억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으로 간식타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반응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손님 이원석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네. 네자 식사를 하시고 일단 한국의 맛이 그리울까봐 저희 라이온즈TV에서 주전부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요? 하, 하나만! 하나.. 하나. 응. 아 부셔 부셔 불고기 맛. 아, 가져갈 거요? 네 가져 드립니다. 그럼 아, 전 이거 보고 이거. <웃음> 아 목캔디! 소리를 너무 질러서 오, 파이팅을 <웃음>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운동, 운동할 때도 보시. 어 네, 오캔디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손님 우리 구자욱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좀기분안 좋아서. 네. 그래도 굳이 하나 고른다면. 또 짜파게티를 먹고 싶다. 요거. 아 진짜 짜파게티를 먹고 싶다. 네, 근데 이거 이거로 이걸로. 네, 일단 일단 요거. 네, 한국에 가서 짜파게티를 먹고 싶어서. 오늘. 아직 있네요. 네, 보셔보셔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이어서 우리 오재일 선수, 강하늘 선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들고 와도요?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진짜요? 아, 네, 그럼요. 저희 라이온즈TV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몰라. 저희 다이제. 아, 다이제. 우리 강하늘 선수는요? 아, 밀크 카라멜. 자, 야스 잠시만요, 야스 잠시만요. 다이제요? 네. 똑똑한 사람들 다이제 좋아해. 아, 초코. 아, 초코는안 좋아하는데. 네. 과자가 맛있다. 아, 과자가 아, 맛있어서 우리 강아들 선수는요? 밀크 카시. 그거 그거는 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j 아, 젤리 자, 우리 김성현 선수는? <웃음> 젤리 e l l 이건 무슨 맛이죠 Potoma. Jelly is something you got, Joyce. Jelly, Jelly, Jelly, Jelly, j e l l 면 Jelly, j e l l 여러분들 l y Jelly, j e 젤리 많이 드시고요. 자 앞에 다 드리셨죠? 예, 한국의 주전부리 원하시는 거 있으면 골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해치지 않나요? 네, 편안하게. 어 진짜 다들 좋아하는. 필이요, 이거 어, 맛있어요. 아, 편에 어, 평... 말아서 먹어도. 아~~ 우유에 말아먹어도 맛있다, 맛있다. 그렇죠. 우리 이승윤 선수는요? 초코송이를 고른 이유가 있다면? 이유 좋아합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맛있게 드시고 예, 좀더당 충전해서 남은 어, 훈련도 오,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손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오, 오. 지금 일단 보셔보셔네개 중에 하나는 고어오실것 같았거든요. 네. 불고기 맛이죠? 네. 저 원래 좀 자주 먹는 게과자예요어 그러면 네. 과자 말고도 평소에도 불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네 불고기 좋아. 소불고기입니까? 아, 돼지 불고기입니다. 소불고기. 소불고기 좋아하십니다. 고 그렇죠. 김범권 선수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초. 간초. 여기 집 사람 좀 좀. 아녕하세요 예. 아 여기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가족에게 갖다 드릴 겁니까? 아니, 막... <웃음> 자 다음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의 주전 부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칸초 간추. 간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초코 과자 좋아. 초코 과자, 어 초코 과자. 많은 것 중에서 시리얼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추 대 시리얼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간추. 이거 좋아하는 거. 그렇습니다. 좋아하는데는 여러분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거 라이벌드TV에서요. 아그럼다 맛있어 보이네요. 네, <웃음> 자다 맛있어 보이는데 그 중에 아이셔! 네. 아이셔! 혹시 아이셔! 이거 가져가서 드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예예예. 예, 예.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맛있게 드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훈련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이어서 우리 오승환 선수 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아, 토포실. 아요거요거 요거. 혹시 뭐, 네. 뭐 돼요? 자, 됩니다.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다음 손님 피렐라 선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렐라. 어. 초이스 1. 오케이. 아. 아, 메로? 메로. 제니. 제니. 뭐 어. why? eh yeah, why? because i like it. i like it. yeah.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웃음> 아, 푸셔, 푸셔. 내가 설정. 아, 오케이. 아두 개, 세 개. 3개? 3개 오케이 삼성이니까 세 개. 3개. 대진네이 <웃음> 가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제일 가제 좋아하는 것들. 제일 좋아하는 네. 것들. 오좋습다아 아, 네. 아, 다행입니다. 이 네. 맛있게 드시고 남은 예. 일잘 네. 네, 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손님들, 자 하나 하나씩 골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콜라 마시죠? 네, 네. 콜라 네. 맛을 선택, 아. 젤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야 제일 맛있어 보여. 제일 맛있어 보여서. 그렇습니까 또? <웃음>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웃음> 지금 <웃음> 많은 생각 이용하고 있습니다. 젤리 하겠습니.. 다 젤리.. 어떤 젤리 하시겠습니까? 음. 장치와 콜라! 달달한 걸로! 엘투게! 네, 저는 쫄병 좀 봐! 어? 혹시 그 쫄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쫄병 아.. 자 지금 경선화까지 가지고 계신 우리 수석 코치님! 맛있게 됩쇼! <웃음> 안녕하십니까? 호주님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하나 고르시면 아, 됩니다. 그래요? 네. 꿈토리. 꿈토리! 네. 혹시 왕꿈토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딸의 좋아요. 아, 역시나 또이 타지에서도 가족들 을생각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자, 마음에 드는 간식있으십니까 마음에 드는 간식이 있으시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 어떤 거? 아, 부셔 부셔! 아, 부셔 부셔 아니고요. 자, 과연! 뿌셔뿌셔 다른 맛 혹시 이 부셔부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셔션셔를 어? 좋아. 부셔부셔를 좋아한다. 네,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하나 더? 오케이. 어, 요 쫄쫄이를 생각 고르신 이유가 있습니까 맛있어서.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갈 쇼! 지금 몇개안 남아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진짜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이어서 다음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어, 주전부리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이셔. 아, 이셔를선택하신이유가 있다면? 그냥리에서도그자리에서이 자리에서도 이자리이자이 자리에서도 이자이자리에리에서도이아리에리가이자리에도이도이이 자리에서도 이 자 먹으러 왔요네 이거요 자 하나씩 골라가시면 아 됩니다 네, 하나씩. 아 지금 하나 남아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거요 자이 쫄쫄이를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아 지금 쫄쫄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어, 마, 뺏어 먹어 봤는데 맛있다고요 아 뺏어 먹어 봤는데 맛있었다 네또 어떤 거자 여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먹었어. 아, 먹어봤더니 마이, 맛있는 거 지금 골라주시는 겁니까? 오오... 네. 거야 그 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이셔, 아 우리 또 백정현 선수가 하나 기부해 주신 그 아이셔를 고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온뉴 t v 에서 준비한 어, 한국에서 준비한 주전부리들을 나눠드리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어, 우리 선수들이 좀 많이 골라주셨는데 어, 다음에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더 맛있고 더 선수분들이 줄을 설수 있는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화이팅!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즈 화이팅! 여러분들, 화이팅!